왜 <웃음> 마피아 같다. 저 사람은 마피아입니다요. 왜 가봇 거치대를 죽이는 겁니까, 박사님 혹시 가봇 거치대 억하심정이라도 있으십니까? 가봇 <웃음> 거치대가 싫으신 겁니까? 아니요. 죄송해요. 오늘의 고리잡기 뭐죠? 거치대 <웃음> 한 오늘은 김열의 칼날 오니 편입니다. 오니기니까 오디니까 <웃음> 아, 사라사오토짱이 어, <웃음> 아, 오케이. 진한 번에 저, 첩하다, 퍼밭거든오케이 데가 저데저 데가 먼저 데가 먼저 데가 먼저 데가 먼저 가 먼저 내가 먼저 데가 먼저 데가 먼저 장가 먼저 데가 먼저 데가 먼서장가먼 장윤서 먼저 장가먼서장가 먼저 가가 먼저 데가 먼저 데 <웃음> 아니 <웃음> 녹화를 감사합니다. 하러 와서는 이렇게 하품을 <웃음> 네. 찍찍하시면은 <웃음> 너무 훌리한가요? 너무 훌리하게 방송을 하시네요 팬님. <웃음> 아. 진짜 오늘도 네, 제가 어, 색깔 또 네. 쫓는 색깔 도 뽑아드려요? 아 진짜 고소합니다 진짜. 어 바로 바로 차렷이야. 어 깜짝이야 뭐야? 에 놀래켰다 앉아있게 되요. 저부터 할게요. 나부터 할게.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그렇게는 안될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 니야 제가 아니. 무조건 져.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씨 아니, 아니 한패니 <웃음> <한 팬이> 노란색. <웃음> 아, 니좀 떨어져 계시면 안 돼요? 한패 노란색 다 보여 나는 아니, 너무 불편하네. 난다 보여. 형 <웃음> 빨간색 남았네. <웃음> 아, 빨간색밖에 없어요. 뭐 <웃음> 그거 <빨간색>. 봤으면 반칙이지. <웃음> 아니야. 진짜 빨 빨간색이요. 색깔 안 좋은데. 이 뭐지? 아, 아카... 까 우와. 와우. 얘그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블루 실버 카우틱 애프터글로 뭐야 이거? <웃음> 화장품 이름 같냐, 기술이? 와우! 뭐 하는 거지, 이거? 하현2 e 로크로의 능력이래. 그리고 끝이 아, 하현2이로크로 e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애니메이션에서떻게어떻래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요게 어떻게 어떻요아요게 어떻게 어떻요아떻게 여기 하트 두 칸이요. 오! 어, 이거는요? 두칸 반이요. 빛이 나는데? 어? 우와! 이거 뭐야? 막 뭐, 소환, 우와, 우이거 우와. 막 오면 살아있네. 어, 우 와. 이거 너무 큰데? 소리 못 줄여야 돼.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우와! 번기 나가네! 요오올! 오! 도 오! 약간 모름달 뜨네! 그런 것 같아! 약간 오! 야! 야. 이렇게 봐라. 하고 웹폰을 딱 바꾸면은 네! 봐봐! 우와! 번기 엄청 벌리나가는데? 나는 막 달에 관련된 건가 봐! 아! 달! 진짜! 일초만 보여주기! 오케이. 하나 둘셋 하면 딱! 보여주고! 에 <웃음> 그러지 맙시다. 장난 장난. 오케이. 하나, 둘, 셋. 확인 확인 오케이 확인 오케이. 나 진짜 거짓말안 했다. 위 뜨는 거 보이지? 어. 이이제 <웃음> 배신하면 안 돼? 아. 진짜 모든 걸 알려줬어. 왜또 아. <웃음> 외부서 불안하게? 외부서에서. 아니, 아니, 아니 한 번에 이런 적이 없다가. <웃음> 진짜 양털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웃음> 개웃기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빗솔림을 소환했어! 어? <웃음> 자, 자, <짜란. 웃음> 상현의 2 무적 시엔교의 교주 도우마라고 합니다 아 뭐야? 도우마야 너? <웃음> 도우미 아 잊었다. 그래서 부채야? 가정주부 그런 거예요? 도우미면? 도, 도우마요. 도우마요 도우마 아 도우마 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빨강 초라 둘 중간 한 빨강이구만 큰일 나버렸습니다 무능력이 돼버렸습니다요 이건가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야 여기 선생님, 갔네? 선생님! 이거 스킬 보이세요 혹시? 선생님 스킬 보이세요 스킬? 나만 안 보인?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나 능력이 없어! 뭡니까요? 왜 없습니까요? 왜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요? 이거만 봐라요? 오씨짜어이 뭐야! 오? 어? 야, 이런, 사기 기술이 있네? 어, 뭐야, 이거? 우와, 잠깐만. 야, 신기한데. 어? 나 자동으로 때린다. 대박. 오. 뭐야? 아, 우와, 우와, 우와. 이게 그 기술이구나. 어, 자동으로 때려. 가까이 오면. 오. 오,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뭔지? 다 꺼지는데요? 바바바밤. 그러게. 오 어, 어? 어, <웃음> 파워 어때라미야 파워? 두칸 반? 아 일단 알겠어. 아 기술도 몇 개야? 아뭐 기술 있어봤자 세네 개밖에 안 쓰는 거 같아. 아 기술 진짜 왜 이렇게 많고 난리야 이거 쓸데없이 앞뒤로 이동할 수도 없고. 료에이 텐카이. 뻥이고요. 아카잡니다. 한다 이름 모를 기술, 기능도 모르는 기술. 뭔데? 음! 우와! 아픈? 하트? 음? 야 이게 너 거구나. 야 하트 다섯 개나 달아. 네. 진짜? 나 번개 쓰는 한탱고 나왔거든요. 번개스는한 p 군한 p 군한 p 구한 p 구아한한한 p 군 n g 한 pengu? <웃음> 한 p 한 p e 한 p e n 한 pengu? <아니고요>. 아, <웃음> 네. 한 pengu? 한다한 p e n g 그한 pengu? 한 p e 그 g u 한 pengu? 한 p e n 한 p 한 악하자요? 난 무잔이거든요. 저기 온이의 왕 투무잔 씨. 아 예. 기술이 안 써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투무잔 씨? 고치면 나 고칠게요. 고칠 고치... 저병 극복할 수 있어요, 저 이거. 뭐 어디 고쳐봐요 그러면 나안 말릴게. 아 진짜? 음. 병원이 어디예요? 해빈님이 흰색이네. 제가 흰색이라고요? 네, 왜냐면 네. 흰색이 케빈님밖에 없거든요. <웃음> 야 하피디 나와. 야 하피디. 야 하피 나와. 야 그리고 너는 보라색이고요. <웃음> 나오라고. 자른 자른 자른 열른 일중샷. 일중샷. 본 제자리 돌아. 기어운처. 아잉. <웃음> 라미도 아, 얘랑 색이 똑같아 형. 빨간색 보라색이야. 그럼 라미님 빨간색이네. 어? 라미가 예, 빨간색이면은 너가 주황색이 되고 잠깐만. 트디가 초록색이고. 아니야 한 펜이가 빨간색 같은데? 형 왠지 놀려 먹으려고 지금. 그럼 한번 먹게. 주황색인 척하는 거 같은데. 왜안 죽을지? <웃음> 야 죽여봐. 어? 얘가 아유, 얘가 왜 빨간색이면은 형이 얘를 네. 가지고 놀수 있어. 아니 무슨 사람을 죽여요? <웃음> 차렷. <웃음> 차렷. <웃음> 어디 지금 속여버려 <속여볼래>, 차렷. <웃음> 차렷. <웃음> 어, 흰색 보고 아주 그냥 어, 신났지 방금 조금. 응? <웃음> 어떻게 좀 속여먹을 생각 신났지. <웃음> 근데 이런 정도 하면 안될 텐데. <웃음> 어? <웃음> 어, 그래? 보라색일 <웃음> 텐데. 아, 너가 보라색일 텐데. 오오 음, 어디 보자. 아직 거침이 없어. 사람 죽이는데 오늘 훈련식이나 좀볼까 <웃음> <웃음> 와, 오늘 재밌겠다. <웃음> 차려차려아 <웃음> 근데 도둑이 없다, 서로. 형. 어? 이 돌아와 봐요. 너 거기 어떻게 돌아갔냐? 너 거기 어제도 뭐야, 이거? 아, 형. 형, 응? 나 진짜 보라서 그냥. 봐봐. 응. <웃음> 죽일게. <웃음> 아, <아니>, 잠깐만. 형생 <웃음> 죽일게. <웃음> 아, 그래? 아니, 형, 나를 웃겨봐. 아니, 요즘에... 어떻게, 이게, <웃음> 이런 반전이 그러니까. <웃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웃음> 아, 이게 그 주작이잖아, 이거. <웃음> 고객님, 아니, 맨날 우리를 엮어. 고객님, 이, 여기 앉으세요. 시스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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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베 혹시 파란색 양털 없나? 어? 저거.. <웃음> 잠깐만.. <웃음> 이름 색깔 오류라고.. 어? 뭔 소리야! 나쁜 일잘이 끝내고 가야지! 우리 할 얘기 더 이상 없어 아니야, 많은데 아니야, 아니야! 왜 없다고 야, 생각하지? 너왜 이동기도 있어! 아니 나는 이동기가 없는 이동기도 없는 이런 쓰레기 같은 능력 아때려아 진짜로? 어. 야, 야, 야 연비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어? 저.. 저연비 요! 와 아프 아프다? 하하다 터려! 토스 아아아! 라며오 <웃음> 깜짝이야. 라면! 도망가지. 야, 씨. 도망가지 봐 야! <웃음> 아, 유지, 같은데, <웃음> 아, 요즘에 야차차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서요. 내가 막 괴롭히고 싶진 않네, 사실. 차도 안하기로야잖아요 우리. 아, 열중샷 열중... 아이 제 자리 돌아, 내 자리 돌아. 손. <웃음> 정수리 에 쎄다 먹어줄게. 아유 <아이고>, 귀여워. <웃음> 머리 감았어요? 오늘? 네. 참기름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웃음> 감았습니다. 아 감았어요? 예. 요 불쾌한 냄새가 나지? 불쾌겠네 오?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네. 생거 갑니다. 이거 버티면 인정. <웃음> 오씨 뭐? 구미야! 어 뭐야? 와, 얘가 나 공격해? <뭘한>... 어, 한대 맞아봐요. 얼마나 우와! <뭘> 우와, 우와, <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엄청 세. 우와, <뭘> 우와, 엄청 세. 어, 잠깐, 잠깐, 잠깐. 우리아 <뭘> <뭘> <뭘> <뭘> <뭘> <뭘> <뭘> 우와, 우와, <뭘> 우와. 와 아파, 아프 파아 아프다. 아파, 아파, 아파. 아프다. 전해 아, 와. 아프. 우와! 크아! 우와! 우와 날아갔다.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와, 왜 제가 나보다 세지? 쟤는 상현네 사고 난 3인데, 왜 제가 나보다 센 거야? 쟤왜 이렇게 쎄? 한 줄, 두줄 그냥 없애는데, 건물 안에서 만나 진짜 건물 안에서 만나 진짜 한 페나 여기 없는 거 같아. 한 페나, 한 페나, 한패나 여기 없다! 또 누웠는데 저거.. 한패나 여기 없어 여기 여기 없어요? 어 여기 케빈님. 없어.. 어? 케빈님 여기 있었는데? <웃음> 야 케빈님 여기 있었어 케빈 형나 도와주려 했다 그것만.. 케빈 하나 어디 하나 간 하나 하나 거야? 어. 케빈 형저 일로 도망간다. <웃음> <케빈 케빈 웃음> 도망간다! 케빈 형저 일로 도망간다! 케빈 형.. 케빈 형 어디 갔어요? 어디어디어디오디디오디디오디디 오디오디오. 오디오디오. 오디오디오. 오디오. 오어시 오디오. 오디오. 오이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아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 <웃음> 형아 와. <나와라. 웃음> <웃음> <전테나. 웃음> 아, 아프다. 내가 인안에 잡으라고 했는데. 내가 죽이는 만들어 빨리 잡아 볼래. 아, 아남아찬아준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 너무 아파. 어 저거 너무 아파 저거 너무 아파. 저거 너무 아파. <웃음> 아! 아 너무 아파. 미안한데 네. 내가 누굴 잡아야 하는지 알려줄래? 지금 초록색이시죠? 그러면 파란색 아마도 연비일 겁니다. 어? 한번 봐보자 뭐 해볼까? 이거? <웃음> 아니 뭐 해볼까? <웃음> 그냥 죽여라 이 자식아 나 <웃음> 이렇게 전기 고문을 때려놓고 <웃음> <웃음> 이게 위핑 스피어라는 게 있거든요? 보자 나이거 별로봐 어쭈 와아아아아아 제목 뭘밟데얍얍 어어어 이게 막개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카자네 집입니다. 소개할게요. 아카자 하우스. o 따라따라따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밥을 먹는 식탁입니다 따라따라따 따라따 따딴 따라딴 여기는 제가 아카자 유치원 다니던 시절 여기 놀던 뒤뜰이고요 어? 요즘 <웃음> 어색한데 이렇게 왔나아감옥 여기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안에 복지도 좀 괜찮네 아까 지난번에 광탈 해봐서 알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네. 라미 잡아야 되는 거야? 네. 너 이제 끝났다 라미 못 잡아 왜요? 왜요? 이동 스킬 있어? 설마? 어 라미 이동 스킬 있어 아골 때리네 <웃음> 절대 못 잡아 내가 잡으려다 포기했어 이거 가져가 어? 나 다른 능력도 안 써져 아니 어. <웃음> 아? 이거 줘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잡.. 내가 잡았으니까 이거 나준거아니야 아니 우리 무자님이 지금.. 응? 아.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어? 그 피를 마셨는데도 안돼? 안돼요.. 왜 안되지? 어떻게.. 어.. 무자님의 피를 마셔도 그게 안되냐 너는? 내가 무잔이라서 그래.. <웃음> <웃음> 내가 무쟨이라 그래.. 아니야 너는 무지기야 <웃음> 무잔이야나나 무죄. 나 책도 있어 무잔 무직 백수라서 그래 어요괴들 뭐야 데몬들의 왕이래 오니의 왕이면 뭐해 무직인데 무전이라고 <웃음> 빨리 연비나 잡아보든가 그러면 오니의 왕 알았어 자이 혹시 데미지 몇인지 좀 알려줘요 나요 크리에이티브 안 했는데 <웃음> 나 때려봐요 뭐 대게 방칸 방는데요칼 하나만 <웃음> 주면 안돼 <돼요. 웃음> 인게 불쌍하네 감사합니다 나 무잔이다 <웃음> 그걸 <웃음> 어떻게 해봐 <웃음> 이건 몇 각기 있냐? 반가이요나 <웃음> 무잔이다 <웃음> 용사투리가 됐네 그냥 <웃음> <웃음> 어 연배네 야쟤 뭐야 도끼로 싸워? 너 결국 무능력이라며 어? 뭐야? 야 한편나 같이 때려! 한편나 같이 때려! 같이 때리면 잡을 수 있어! 너가 도와주면 돼 한편나! 야 이게 얘 능력이야? 한편나 같이 잡아! 너 그거 한편 인줄 알았지? <웃음> <웃음> 어상현일이 진짜 이런 수준인데 내가 먼저 탈락했어! 짜증나게! 아니, 근데, 아, 어, 살짝, 어, 저거 뭐지? 할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 진짜. 짜증나게 내가 이런 애들한테 내가 졌어. 휴디부터 보내고 가자. 연비를 <웃음> 잡아라. 아니, 온이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무능력이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온이 났다. 나는 무전 온이들에 <웃음> 와. 제가 도와두고 있어요. <웃음> 누나. 우와. 나날 도와줘 흐흐흐 아야이들내피 먹었잖아 도전삼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웃음> 어나 갑자기 진짜 믿을 놈하나웠다 우와씨 원래 그런 게임 아닙니까 춘식씨 <웃음> <준식> <웃음> 예? 가망이 없어 보여 그냥 도전삼아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오다 모였어 한 지금 다 모였잖아. 하늘이 아름답네. 비서님 잠깐만 지금. 어? 비서님 잠깐만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왜? 무자님이 어? 삶을 포기하는 순간이야. 나김무잔 어? 많이 힘들었다. <웃음> 그래. 무자 잡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접어라. 나 지금 스테이크로 지금 공격 당하는 거야 지금. <웃음> 나 스테이크 공격 막.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야 스테이크로. 이게 어... 야 이게 무자이야 아 어, 이게 뭔 소리가 있는데 무장이었어 나 무장이야 었 이거 나 무장이에요? 쉽게 안 죽는 것 같아요. 나 무장 맞아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무기 다 막아 공격 다 막아 먹어. 그럼 뭐로 죽어? 이게 안 죽어. 리스다 담아가네. 미쳤나 봐. 하 하면 쏟아 그래. 하나, 둘, 셋하면다 쏟아 부어 봐, 상현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셋. 가 어? 어? 너무 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웃음> <웃음> 잡았다. <웃음> 어? 야, 야 잠깐만 타임 이거 어떻게 잡아 하필이 형이말이야 한편아 죽여 나 이거 못잡아 얘들아 야, 내가 죽을거야 언제까지 어, 어. 언제까지 상현으로 살거야 얘들아 아나 몰라 나 하연이야 몰라 나 죽을래 그냥 나 하연이야 하연이. 저 인간이야? 저걸 어떻게 잡아 나야 죽여. 죽... 감히 내 피를 마셔놓고 나를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아니 도끼도 안 맞나? 어야 도끼는 맞는다 우리 도끼로 패자. <웃음> 잠깐도끼 물리 패자. 물리. 아 도끼로 하자. <웃음> 야 도끼 뭐, 뭐, 도 되냐? 뭐고 야, 진정해 봐. 너왜 되냐? 여기... 야, 잠깐만. 어, 머리게을 <웃음> <잘한다. 웃음> <아유, 땡감을> 뭐야 <웃음> <고여야지, 웃음> 겨울인데. 아이고. 나. 아야잖아. 사마. 에디. 깔아라. 사마. 이런 건못지 우리가 도끼 라고 이게 이게 바로 인륜 도끼입니다요. 아이고. 근나 <웃음> 왜안 깎이냐? 우와 대박! 아, 아픈 척이라도 하라고. <웃음> 나.. 뭐잘나 수술이 잘못됐나 본데? 아금 병원에서? <웃음> 야너 이게 뭐야? 왜 괴물을 만들어놨어? 아 수술. 이번엔 무잔 넣은데 누구냐고? <웃음> 무장이 아니라 됐는데? 야, 넣어놨어, 아니 아니야 인정인 됐는데야로모캅넣어놨어 이거 아니 무잔이 이런 아, 사람이야? 나 이걸로 잘 다녔었는데. 라미가 진짜 사귀긴 했거든. 이동기 혼자 있어가지고 오늘. 맞죠. 어 그리고 태풍 치다가 C N &E 컴퓨터 꺼졌고요 지금. <웃음> 지금 한 팬이가 태풍 불러와가지고 힘남노 불러와가지고. 맞 <웃음> C N &E 컴퓨터가 꺼졌고요. 떼려 봐, 떼려 봐, 떼려 봐, 떼려 봐. 들어와요? 이거 봐, 자동로 또 막잖아. 또 주먹질하는 거 봐요. 이게 누르면은요 언더돌 블러드 데몬 아트가 필요하대요. 내가 저주받았나봐 <웃음> 나 약간 저주받은 뭔가 있나 본데? 역시 무잔인가? 오늘의 우승자는 <웃음> 어차피 우승은 무잔 어흐무 <웃음> 무잔이 주인공이야? 무잔이 아이언맨이야 <웃음> 아~~ 무잔이 아이언맨이야 <웃음> 네, 나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네. 1편은 뭐, 봐서 알아 음 그래서 어벤져스 <웃음> 나와가지고 이제 타 얘가 타노스랑 이제 혼자서 어, 타노스 다 물리치는 아, 그런. 아 죄송한데 아직 타노스까지는 안 봐가지고요. 아, 아 와, 그럼 아, 스포일러 야. 되니까. 안 돼. 아 무잔 나오는 거 괜히 말했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아이언맨 원하고 털크 원만 봤는데. 아 미안하다. 아, 아, 아, 아. 아, 음. 아, 미안하다. 아, 아 내가 스포해버렸네. 스포일러를 그렇게. 아, 아 미안하다. 어떻게. 아야 무잔이 아이언맨인 게 진짜 크리티컬한 스포일러야나 아, 미안. 아 진짜 아, 근데 너무 커다. 타노스가 무잔 때리다가 뒤쳐서 바로 사로 죽거든요. <웃음> I c stop it